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음, 오늘은 어제 사실은 유튜브로 인사를 못 드려서 아침에 일찍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낮에는 정말로 유튜브 앞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촬영을 할 짬이 안됩니다. <웃음> 아, 그러다 보니 이렇게 늦은 저녁에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 A면 26면에 있는 그런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님께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그런 내용들인데요. 제목이 9억 초과 1주택자 연내, 연내라면 올해 2019년을 얘기하죠. 연내 안 팔면 세금 폭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미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은 이렇게 9억을 넘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투기가 열지구나 아니면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2017년 8월 2일. 그 날을 기준으로 파리 대책이죠? 부동산 파리 대책 이후에 취득을 하셨던 그런 집들은 반드시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지만이 이제 비과세 되는 게 있었고, 어, 그리고 그 요건이 아니라면, 그 전에 샀던 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 1주택자이고, 요 9억 초과 주택 하나만 가지고 계셨을 경우에, 원래 기준은요, 이거 장기 특별, 장특공을 9억 초과인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었죠. 그럼 뭐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났다? 1억 중에 80%인 8천만 원을 이미 삭감을 하고 남아있는 2천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양도세 세율을 책정을 하고 했는데, 요렇게 80%만큼을, 어, 이렇게 혜택을, 장특공 혜택을 주던 걸 이제는 2년 거주를 하는 주택만 그 요건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샀든지 그거 상관없이 파는 시점이 언제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매도를 하는 그런 주택에 한해서는 그러다 보니 여기 이렇게 제목이 연내 안 팔면 이렇게 나와 있죠. 80%만큼 양도 차익에서 감해서 없다 치고 나머지를 가지고 세율을 매기는 거랑 그 양도 차익 난걸 전부 다 해서 거주 안한것 때문에 30%만 공제를 하고 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겠죠.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그 내용들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특공 1주택자 혜택이 올해 지나면 큰 폭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9억 이상 내가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 요건을 당연히 꼼꼼히 따져보고 이렇게 장특공 80%까지 적용하는 혜택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고요. 어, 거주하지 않은 그런 고가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어, 장특공을 적용받는 마지막 기회가 올해 말까지다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쭉 내려가보면요. 그러면 아까 세율은 1주택자가 이제 9억이 넘는 경우에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1주택자예요. 그럴 경우에는 3년을 보유했을 때는 최소 24%. 연간 8%씩이니까, 3년이니까 38, 24. 24%부터 장특공을 적용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1년이 증가할수록 8%씩 늘죠. 어, 그렇게 되는데, 그 최대 10년이 넘으면 80%까지 이렇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하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주택을 팔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80%까지의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2017년 8월 2일 이전 구입한 집이라면 이때는 거주요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럴 때는 2년 거주 안 해도 팔때 옛날에는 비과세가 가능했죠. 근데 이 혜택이 올해가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사라진다. 여기 나와 있죠. 만약에 거주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세만 들였던 그런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시다 하면 반드시 올해 매각하는 게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뭐 평생 안 파실 것 같으면 몰라도 팔아야 된다 하면 이런 집은 올해 파는 게 답입니다. 그럼 매각 기준은 언제가 기준이냐. 올해 연말에 계약서 쓰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쳤다. 그러면 바로 장특공 혜택이 날아갑니다. 8 2던게 그냥 30%대로 그냥 바뀌고요. 그러니까 이는 매각 기준은 잔금 날짜를 올해 안에 잔금을 치든지 아니면 등기 접수를 올해 안에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기준이 둘 중에 어떤 거에 빠른 거 기준입니다. 빠른 거. 아이쿠 이거 표현이 쉽지가 않네요. 빠른 빠른 날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 방금은 1주택을 갖고 있고 9억 초가인데 거주하지 않은 집을 팔 경우에 올해 안에 팔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1주택일 경우에 그것도 장특공이 80%입니다. 그런데 혹시 다주택자인 경우에 다주택자이신 경우에는 또 여기 보시면 또 나와 있네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집을 팔고 마지막 한 채가 남았을 때 여태까지는 그 보유주택이 2년 이상 내가 보유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어, 어제 한채 팔고 오늘 한채 팔아도 마지막 남은 그거는 한 채기 때문에 바로 비과세가 적용이 됐어요. 왜요 기준이 2년 기준이 내가 취득 시점 기준이었거든요. 취득일 기준이. 근데, 이제는 그게 취득일 기준이 아니고, 2021년 이후, 유예기간이 있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내가 매도하는 한채 남은, 마지막 남은 한 채는, 다주택자 경우에 마지막 남은 한 채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을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보유를 언제부터 해? 매입한 시점이 아니고, 아니라, 매입 시점이 아니라, 1주택이 된 시점. 그때부터 2년을 보유해야지만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 어, 소득세 그 시행령이 바뀔 때 이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유예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억초가집 하나만 가지고 계신데 오랫동안 갖고 계셔서 장특공이 80%까지 이미 적용될 집을 계속 세를 주고 왔다. 거주하지 않고 그런 집은 올해 안에 무조건 파는 게 낫겠고요. 어, 그리고 이미 다주택자이다. 아까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두 채인데 올해 한채 팔고 뭐 나머지 한 채를 뭐한 내년이나 후년쯤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경우 같으면 그거는 2020년 말일까지는 파셔야지만이 또 이렇게 어, 샀던 그 시점부터 2년 거주행 요건 따져서 이렇게 비과세 적용을 해주지 어, 2021년에 만약에 팔게 되면 장금 기준이겠죠? 등기 접수일이나 장금 기준으로 2021년 이후에 장금을 치는 걸로 팔게 되면 하나 남은 그 시점부터 2년입니다. 그거 다 채워야, 2년 채워야 비과세가 되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굉장히 세금 절세가 가능하겠죠. 오늘 이런 게 아침 뉴스에 있었는데 아침부터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짬이 없었습니다. <웃음> 이제 겨우 짬을 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또 참고해 두시면 도움될 것 같아서 오늘 관심 뉴스로 이걸 선택했었습니다. 늘 초롱부동산 유튜브를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제는 학교 동기님들과 동해안 쪽을 쭉 둘러보고 왔었어요. 이렇게 뭐 여행을 가 있어도 유튜브 구독자가 이렇게 느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책임감도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오고요. 좋은 양질의 어떤 내용으로 찾아뵈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부담도 너무 많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웃음> 그래도 늘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또 힘내서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를 마무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초롱부동산은 참 블로그도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한번 놀러와 보세요. 제가 주소를 설명칸에 올려놓을 테니까 블로그에 글로 드리는 정보들도 꽤 있거든요. 한번 놀러와 보세요. 감사합니다.